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8번째 러블레터, 128번째 러블레터. 주시고 가져가시는 사랑, 주시고 가져가시는 사랑. The Lord alone gives and takes, the Lord alone gives and takes. 육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음... 더운 날씨가 조금 수그러드는 들었죠. 예, 분명히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침저녁에 찬바람이 좀 나고 조금 지내만 해졌습니다. 음,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4단계 코로나가 되면서 사실 음 이제 저녁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굉장히 큰 타격이 있으실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카페를 운영한 홍대 쪽에도 거의 저녁에 저녁 상권이에요 어떻게 보면 홍대는 낮에 저희 같이 카페 운영하고 이런 상권보다 저녁 상권이 더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9시까지 영업시간이 당기면 9시가 되면 은제 영업을 못하니까 불이 꺼져 있는 가게가 대부분이죠. 예, 불법으로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음, 뭐, 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어,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오는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자리를 잡는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뭐, 아직도 뭐, 뭐, 갈 길은 멀지만, 뭐, 이것을 계속 운영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래서 4단계임에도 이제 조금 자립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음, 정말 극적인데, 좀 흑자를 4단계임에도 냈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웃음> 그래서. 어, 뭐, 감사해야죠. 예, 뭐, 이런 기적 같은 일이죠. 예, 기도이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 일상이, 루틴이 많이 무너졌었다고 했는데, 또, 이제 영어 수업도 조금씩, 어, 신기하게, 어, 뭐늘 그랬지만, 하늘의 만나처럼 늘 그랬지만, 어, 또 이렇게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 좀,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런 것들이 조금 희망의 증조들이, 어, 제가 하는 일들에서 보이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사실, 음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의 이름에 부담이 있듯이, 어,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가 잘할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뭐 무너진 그런 루틴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야겠고요. 그렇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되고 있고 감사하게도 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란 분명히 사역인데 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기도가 절로 마음속에 나옵니다. 저희 모든 시도가 다 어떻게 보면 어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주시고 가져가시는 사랑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인생을 표현한 그런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네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6기 1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하나님에게 사탄이 이제 이간질 대마왕답게 이간질을 하죠. 하나님이 욕을 어, 그런 가정 가족이나 어떤 재산이나 축복을 했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는 거다 그걸 뺏어봐라 이렇게 이간질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간질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 전체적인 욕기를 볼 때는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처럼 어, 또 이거 욕의 고백이죠 결국에는 욕, 어, 또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어 우리 입으로 인정하게끔 만드시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예. 여기 보면 어 1장 20절에 어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렇게 와서 쓰이면 we bring nothing at birth. 굉장히 정나라합니다. 예, 실제 더 메시지 번역본은 naked라는 예, 완전히 옷을 걸치지 않은 그런 naked이라고 하거든요. naked. 예, 빨간 복고 와서 we take nothing with us at death. at birth. 태어나는 시점에도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오지 않고, 진짜 이게 That is so true. 정말 그렇죠. We take nothing with us at death. 죽음의 시점에도 우리와 함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래요. 특히 제가 이제, 이제 화장하는 거, 저희 친할머니 화장하는 걸 보니까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됐다고 얘기하겠죠. 예. 화장은 정말 순식간에 끝난다고 보아도 어, 뭘 가져가겠냐고요. 예. 어, The Lord alone gives and takes 예. 하나님만이 주시고 또 다시 가져가신다는 어, 예상하시겠지만 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인됨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긴 코로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죠. 현대 과학을 어, 칭송하던 그런 트렌드를 비웃기나 하듯이 지금 너무나 장기간 동안 무슨 델타 변이가 나오고 또 기상 이변은 정말 얼마나 더 심한지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상 이변이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음, 계속들리라고 모두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피부로 지금 느끼는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어, 저는 뭐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은 정말 엘리트 과학자들도 아니고 예, 뭐 엘리트 투자자들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특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음, 감사하게도 8월에 저희 카페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위주의 어, 평소 다른 달보다 많은 이벤트들이 열렸습니다 어, 그래서 감사하게도 매출도 좀더나왔고요 예. 어, 그 와중에 또 확진자명이 잠깐 다녀갔다고 뭐 10분 정도, 테이크아웃 위주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다녀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줄 서서 뭐 사고 가져간 것 같은데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예. 음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카페에서는 주로 이제 아이돌 가수 생일 이벤트를 많이 해왔는데 어, 얼마 전에 이제 게임 캐릭터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사실 팬덤의 규모는 아이돌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데 이런 게임 캐릭터나 이런 좀 재미 게오다쿠라 그러죠 오다쿠 오탁인가간 영어 일본어 표현 결집력이 좋아서 수가 적음에도 이런 이벤트를 하면 참여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음 때로는 시원찮은 아이돌 시원 찮다는 표현 죄송해요 별로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반응하지 않는 팬덤보다 훨씬 카페 입장에서는 많은 매출이 나오더라고요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걸 보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장기간 준비를 해서 어그 팬덤들이 잠깐 와서 사진 찍고 뭐 테이크아웃 음료나 쿠키 사서 사진 찍고 가는 행사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어, 돈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예. 덕질을 하려면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게임 캐릭터들도 이제 적극 카페를 운영하는 동안은 어, 유치를 해야겠다 직원들이나 전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예. 왜냐면 뭐 매출이 나와야지 직원들한테 도 제가 좀더 주고 카페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곳이고또 다시 재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제가 뭐 직원들한테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네, 식욕 절제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일 와닿는 얘기죠 그러면 직원들이 다네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웃음> 하는데 <웃음> 어. 근데 최근에 이제 이 게임 캐릭터 이벤트를 주최한 이제 주최하는 사람들 총대들 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총 대표를 주인말 같아요 총대들 이라고 합니다 이들만의 어떤 용어예요 여러분 뭐 아, 아, 알아두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예쁘게 이제 꾸몄는데 사진 잘 나오라고 저희 카페를잘 꾸몄는데 영업시간이 저희는 그러니까 특수상권이죠. 12시 정오에 열어서 8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8시간만 문을 엽니다. 음, 그러니까 굵고 짧게 영업하는 어떻게 보면. 예. 어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8시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벤트 제 첫날 이제 총대들이죠. 예, 몇 명이 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4단계 수칙도 있고 또 영업시간이 8시에 끝났는데 뭐, 당연히 안 가면서 뭐 자, 자기들의 업무를 막 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뭐또 꾸밀 것도 뭐더 있었을 수 있지만, 어, 그래서 제가, 어, 그걸 너무나 당연시 하길래, 그 친구들 제가 볼땐 20대 중후반의 친구들인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어, 빨리 하세요 이랬다가, 어, 이거는 좀 아니다. 이 카페에 임대를 내면서 이 카페 사장은 나인데, 영업시간 외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사전에 의논을 했어야 하는데, 왜이 친구들이 의논을 안 하고 이렇게 당연스럽게 할까? 그 중에, 그 중에 또 전체 대표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화근이 됐어요. 저한테, 어, 사장님, 이런 거 하시려면은 당연히 뭐, 뭐 이렇게 영업시간 외에도 문 열어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체 총대인 친구가 제, 한 친구의 딸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고 모든게 너무 비슷해요. 그 친구는 이제 직업이 웹툰을 그리는 웹툰이스트라고 했는데 어, 제가 오죽 정말 친근하게 느껴졌으면 어, 제가 오래된 알바생들 직원들이 아니면 은 저희 카페 문에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데 그 친구가 미리 하, 꾸미고 싶다고 해서 비번까지 알려줄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신뢰를 했는데 친구가 그를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또 영업 시간 외에도 내가 이 카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잠깐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걸못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공간의 주인인지. 사실, 저희는, 저는 건물주의 임대인에게는 한 명의 한층의 임차인에 불과하죠. 근데, 하여간, 고그 임대를 료 내니까 누가 이 공간의 주인인지를 좀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 이제 그 친구들이 8시인데 한 9시 정도까지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9시에는 이제 코로나 사단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한마디 좀 합시다. 이제 뭐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도 이제 폼을 좀 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이거 사비로 다 준비했을 텐데 선물들 잘 준비해서 이 많은 팬들이 우리 카페 방문해 주고 카페 음료나 쿠키를 많이 구매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거 정말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밑밥을 깐 다음에 <웃음> 그렇지만 대관료를 어그 이유 때문에 대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영업시간 외에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기 원할 때는 내가 대관료를 받겠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사장인 나하고 협의는 했어야 된다. 어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저도 어, 협의 없이 여러분이 카페 공간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열받으면 대관료를 여러분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라고요그 <웃음> 친구들이 되게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이렇게 폼을 잡았을 수 있는데 이제 나가면서 이제 급히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전체 대표였던 그 친구 두 명이 저한테 이제 조그맣게 사장님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또 사과를 했고 다음날도 이제 와서 이제 카페에 당시 에 판매하던 가장 비싼 메뉴를 구매하면서 사장님 어제 죄송했어요 이러면서 하여튼간 굉장히 좀좀 좀 이제 본인들이 뉘우치면서 계속 <웃음> <개선>, 개과천선한 <웃음> 그런 어. 훈훈하게 그리고 저도 당연히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카페 상황에서는 VIP입니다. 예.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People들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견인해주는 어떻게 보면 견인차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벤트를 마음에 들면 실제 9월에 이번 달에 하나 더이 친구들이 운영을 또 하고 어, 개최를 하고 이걸 통해서 게임 캐릭터 이벤트를 하는 친구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프로모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낸 게좀 마음에 걸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어 저희 카페에서 이제 크로플이 가장 고가 디저트인데 그거를 잘 만드는 직원에게 어좀 여러 개 만들어서 저 친구들 갖다주라고 제가 직접 이제 만든 거는 직원이 만들고 제가 갖다주면서 아, 어제 내가 그랬는데 당근과 채찍을 쓰는 거죠 <웃음> 어제 그랬는데 어, 여러분 뭐, 속 많이 안 상했죠? 이러면서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 막 좋아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착한 친구들이에요 예. 어 하여간 사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카페에서 우리 직원이나 저랑 같이 만든 이벤트용으로 만든 쿠키도 너무 맛있었다. 이런 후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나중에 충분히 판매를 하고 남은 거를 또그 총대나 준비한 친구들에게 제가 많이 나눠줬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예. 거의 눈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은 거 주면 안 돼요. 이런 눈빛이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이런 눈빛이 있어서 어 당연히 예. 어, 저도 어 그것도 참 뭐, 제가 카페 주인이니까 줄수 있는 건데, 뭐, 당연히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프로모션, 홍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 친구들이 또 여기 소개를 해주고 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끈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아니고 한 층의 임차인에 불과하지만 이 공간을 어, 협의 없이 어,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었고 굉장히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제 권리를 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순간 어떤 이유에서 그 친구들이 제카페 공간을 쓰면서 그 사장의 권한을 잠시 무시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어, 사장이 다 이해를 할 것이다 어, 근데 제가 하여튼 이런 일을 겪, 겪으면서 잘 이제 감사하게도 마무리가 됐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 진짜로 있다면,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요즘 말, 요즘 젊은이들은 개무시라고 합니다. 개를 많이 묻혀요. 맛있다는 것도 그냥 맛있다가 아니고, 개맛있다. 예, 여러분 되게 황당하죠? 어, 네, 개웃기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완전 개무시하고, 그분이 만든 자연과 그안에 생물들, 그리고 가장 그분이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들이 인간들 스스로를 포함해서 늘 문제가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욕심으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 걸 보면서 임차인인 제가 제가 비싼 임대료는 공간 그 그 느낌 그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 창조의 진짜 주인이 지금 하나님을 그 창조의 주인을 대하는 어, 청직이란 멋있는 표현까지 쓰지도 않겠습니다.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 그분의 화가 정말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성경에 그분이 굉장히 patient, 인내심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 patience, 인내가 How long will it last? Last가 지속되다는 동사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인가? 어,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변이 이게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100년만에 무슨 폭우고 100년만에 무슨 가뭄이고 이런 것이 뭐 너무 쉽게 듣게 되잖아요. 또 강력한 전세계 영어에 across the world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across the world. 전세계에 걸친 전염병이 이게 쉽게 잦아들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어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를 준비하는 시점이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이 과학의, 첨단 과학의 힘으로도 해결을 완전히 해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스케일의 죽음과 고통을 보면서 어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창조의 주인이 이 망가진 세상과 인간들을 보면서 이제는 끝내야겠다. 이렇게 내가 잠자는 중에 아니면 내일 세상의 끝을 내셔도 이해는 되겠다 솔직히 저, 저의 저 고백이에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깨끗하고 나는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성경을 볼 때나 우리 주변을 볼때 수많은 그분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사실 수없이 경고를 해오셨어요 여전히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고들이 어 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죠. 소음이나 광신자의 외침으로 치부되어 왔고 어, 요즘의 문화가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예.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내가 주는 선물을 더 좋아할 때뭐 이거를 비꼬는 표현들이 문화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예. 어, 한국에서는 이제 꽃뱀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 아이가 또 부모보다 부모가 사주는 장난감에 더 집착할 때 예. 땡깡을 부리고 막 이런 거를 아름답게 볼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예. 근데 신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사실 창조의 주인인 신께 어... 그래오고 있는 거죠. 예. 선지서에도 하나님의 이런 애끓는 심정이 많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신저들을 통해서, 어, 이렇게 막 진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피 끓는다고 그럴까요? 정말 구구절절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키웠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어 일관되게 사랑했고, 이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버리길 수 있느냐. 나에게서, 예, turn once back,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등을 돌리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요. 제가 옛날에 NIV를 정말 드립파던 시절에 구약에 어찌나 많이 나오든지 그냥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등을 돌렸다. Turn your back on me. 나에 대해서 너의 등을 돌려버렸다는 표현이 하나님이니까 마음속에 그, 그 어, 거절감이죠. 예. 등을 돌리는데, 사랑하는 피조물의 걸작품이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뻤겠냐고요 예. 어... 사랑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등을 돌리고 이러면 은 부모들 다 속상하잖아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부모로서 어...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등을 돌릴 때그 아이들이 마음에 피멍이 드는 거잖아요 어 사탄이 욕을 공격했던 포인트가 그리고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이불를 공격했던 속이었던 포인트가 사실은 다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어, 너에게 허락한 축복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예 그래서 에게도 지금 눈에 주어진 사랑하는 관계들이나 또 엄청난 물질적인 부가 없다면 어, 하나님과는 끝날 것이라고 참 어떻게 보면 좀 설득력 이 있게 들리죠. 그런데 예. 지금 요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제목에 The Lord Alone g i v e s and takes. 주님 한분만이, 하나님 한분만이, 창조의 주님이신 그분 한분만이 주시고 가져가신다는 엄청난 고백을 사실 한 거고 결국에 나중에 또제 회복이 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참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나 또 사기사건이나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어, 결국에는 똑같은 고백을 하게 돼요 아,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그 모든 축복과 또, 또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끌어 놓으시고 나에게서 이 요백에서 들었던 고백을 도, 동일하게 듣기 원하시는구나.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인, 가짜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마치 아까 그 알량한 진짜 그 한층 카페 주인이 <웃음> 그 친구들에게 그 누가 주인인지 예,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처럼 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주인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짜 주인은 당연히 그 주인 됨을 어,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음, 오늘 하여간 사탄은 참 못된 것 같아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도 계속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하세요. 예. 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저거 갖고 싶지 근데 저거 못 가지면 너는 불행한 거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음 아주 제가 지금 쌍욕이 나올 뻔했어요 아주 나쁜 나쁜 놈의 x x 에요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예. 포인트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관계, 가족관계든 이런 인간관계, 친구관계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은 뭐 정확히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부모보다, 너희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를 사랑하기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런 우리의 친밀한 관계나 어,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앞서고 당연히 앞서야 되는 자격이 있으시기 때문인 거죠 예. 어, 오늘 마무리는 야고보서 오늘 육기 1장 27절과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정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어, 제임스 조영어로 야고보서 1장 17절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예. 야고보서 1장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1장의구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1장 10절이네요. Any any who are rich should be glad when God makes them humble. 참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험블이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하는 거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요 누추하게,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 누추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노후블하고 고상하고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돈 벌수록. 근데 makes them humble. 그렇게 그들을 누추하게 만들 때 기뻐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Rich people will disappear like wild flowers. 들의 꽃과 같이 disappear. 죽음이 한순간에 오잖아요. 그냥 사라질 거기 때문에. 아, 엄청난 표현이에요. 예. The flowers lose their blossoms and their beauty is destroyed. 특히 11절에 보면 scorched by the burning heat of the sun인데,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카페의 테라스에서 이제 카페 음료 데코용으로 허브들을 여러 가지를 키워봤어요. 참 많이 키워봤어요. 식용꽃도 많이 키워봤어요. 근데 정말 키우기 힘들어요, 여러분. 허브나, 어, 뭐, 잘 키우는 분들은 쉽다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꽃 같은 거 정말 금방 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 쿠팡 프레쉬로 예 제가 애플민트나 로즈마리나 또 요즘에 타임이라는 거 굉장히 예쁩니다 잎사귀 잡고 예, 타임 이라는 그런 것들을 그런 많이 필요할 때 그냥 주문을 해서 써버립니다 예,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예, 돈을 조금 더 들어도 예. 하여간 꽃이 The flowers lose their blossoms 활짝 핀거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That is how the rich will disappear.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the rich가 rich people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음,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후반부에 오늘 저의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7절에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down from the Father. Who created all the lights in the heavens.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you. 예,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영어 찬양 가사가 이거거든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from you. 모든 좋고 완벽한 선물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에 진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어, 하나님 어떤 관계든지 또 어떤 축복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제가 받고 싶습니다. 어, 이제는 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 물질을 쫓아다니지 않고. 당연히 성실히 살아야 돼요. 예, 뭐 이게 탱장단에 뭐 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도 뭐 노력을 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정말 every good and perfect gift comes down comes only from God, only from the Lord.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저의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 한말씀 나와요 그건 항상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He is always the same, never makes dark shadows by changing 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교회에 오래 다닌분들이 들어본 표현이죠 어 그러니까 조변 석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랬다 저랬다 그런,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든가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나 하다못해 작은 걸살 때도 우리가 요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정리하면 뭐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할 때이 기도를 드릴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진짜 보물은 어,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성경이에요. 그거를 다 교회들에서 무슨 저기 물질적인 축복으로 많이 설교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령이에요. 엄청나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것같은니 그거를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뭔뭔 뭔 소리야? 이렇게. 근데 저는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이라는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궁극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신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예.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부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 오늘 결론 너무나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계나 물질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Disappear, Boom!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런 축복을 날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주신 인간, 어떤 인간관계, 뭐 연인이건, 가족이건, 친구건, 비즈니스 관계건, 일기론, 또한 물질, 돈 이런 것들. 그분이 허락하신 허락하신 분보다 허락한 것들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예, 더 포커스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 어텐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